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 버전 강의 제1강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단축키 카편지 자막 삽입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기능 말고도 부수적인 기능들 파생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기능들은 편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라서 모바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때 혹은 모바일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모바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편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한 강의이므로 혹시 다 하시거나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심심하거나 밋밋하실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 클로징 때 방향성이라든지 강의 진행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 버전을 실행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빠르게 해보면 미디어 파일 미리보기 파일 타임라인이죠 그리고 불러오기 한번 알려 먼저 알려드릴게요 불러오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미디어 빈에서 파일 추가해서 불러오기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가져오기 에서 파일 추가해서 열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최소화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 요렇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단축키로 불러드리는 방법 보시면 미디어 파일 추가기 있죠? 컨트롤 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O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미디어 핀이 이미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플러스 해서 미디어 파일 추가하기 요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불러오기 파일 지난 시간 복습했고요 불러오기 방법 비디오 트랙 텍스트 트랙 오디오 트랙 뒤로 가기 버튼 추가하기 버튼 크기 조절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단축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움말, 도움말을 들어가보면 정보, 정보가 있습니다. 모바비 스위트 정식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 몇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확인도 똑같이 최신 버전을 하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요거요거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말 다시 들어가면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 보이시죠? 키보드 단축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모바비에 나와 있는 단축키입니다. 변경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단축키 중에서 저는 클립 분할, 컨트롤 B, 그다음에 쉬프트 화살표 아니면은 뭐 알트 화살표, 컨트롤 화살표 요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많이 안 쓰는데 저는 요, 요 정도. 제일 많이 쓰는 건 클립 분할, 요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딜리트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타임라인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영상이 타임라인에 나, 나타났죠 이렇게 영상을 해보면 너무 작다 싶으면 크기를 조금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시면 오디오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하기가 쉽겠죠 컷 편집을 바로 시작해 을 볼게요 스페이스바 혹은 스페이스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재생 버튼 클릭 재생 정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는 이렇게 끌, 끌으셔도 돼요 이 타임라인 커서를 내가 원하는 구역에 불러오기도 그렇고 컷편집 하는 것도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게 정석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위 표시 보이시죠 가위 표시 가위 표시 클릭을 해주면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됐죠 또 내가 여기서 자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아까 단축기처럼 Ctrl B 누르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컷편집 이 끝이에요. 엄청 쉽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걸 날리고 싶다 아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면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 영상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컷편집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그 다음은 트랜지션 효과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창에서 세 번째 칸 보이시죠? 여기 세 번째 칸로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요렇게 여러 가지 트랜지션 효과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저는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거를 선택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와줍니다. 그럼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도 클릭을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편집을 하시면서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트랜지션 이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컷 편집을 여러 개를 했다. 근데 이거를 막 일일이 막다 넣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면 Keep t r a n s 표시 보이시죠? 그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트랜지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혹은 레, 전부 랜덤으로 넣고 싶으면 이미의 트랜지션 선택한 다음에 모든 클립에 적용 이러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저절로 엄청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편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트랜지션을 여기, 여기 보시면 선택한 클립에 적용했죠? 그면이 창과 이 창을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한 클립에 적용하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선택한 장에 삽입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모바비를 할때 약간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면 그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할때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만 커플집면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버일을를 컷편집을 할때 정확하게 화면을 이렇게 전체를 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 클립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클릭하시, 안되고 클릭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컷편집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 땡기면 이렇게 달, 달라 없잖아요 이게 2020 버전이랑 2021버전에 달라진 점입니다 원래 2020 버전에는 이렇게 안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서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만약에 공백을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비디오 트랙 공백 허용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안에 다른 클립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삭제하고 싶다. 삭제. 혹은 또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 가장 중요한 자막이죠? 컷 편집하고 자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자막. 자막을 살펴보면 자막은 편집 창에서 네번째 칸 T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많은 자막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 비디오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한 테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끌어서 이렇게 위에 넣어주면 됩니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이 부분 페인트 모양은 글씨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 칸은 폰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숫자가 나와 있는 칸은 글씨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네 개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주황 정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표시는 글자가 굵게, I는 글자를 약간 기울여주는 거고요. U모양은 밑줄입니다. 밑줄이 쳐졌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림자는 말 그대로 지금 그림자가 약간 생겼죠? 그림자지지보면 없었다가 그림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자 색깔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배경, 배경도 자막바라고 하죠? 흔히 이런 식으로. 조절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아주 쉽죠? 배경 색깔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불투명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테두리, 테두리 선은 굵게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독성이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흰색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 혹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 혹은 흰색 글자에 검은색 테두리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시죠 그리고 모바비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 그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림자 굵기라든지 그림자가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 색깔밖에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투명도 불투명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퍼짐이라든지 다른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될 수 있으면 조금 조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도 좀더 다양하게 굵기도좀더 다양하게 불투명도 보다는 굵기를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색깔 조절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막 변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 모든 것다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하셔도 되고 여기서도 자막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도구 보시면 애니메이션 보이시죠 여기서도 자유롭게 자막을 활용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영상 하나를 만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바비 2021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시던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강의 진행이라든지 방향성은 일단 오늘 강의처럼 오바비 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 또는 편집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능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렌더링까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약간의 심화 과정 모바비만의 기능들, 모바비로 할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기능들은 계속 해보시면서 응용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계획이 모바비와 필모라, 파워디렉터 이세 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계속 말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쉽게도 필모라와 파워디렉터는 PC 강의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2021 버전 제가 PC 강의는 요 하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 하나만 가동을 해보니까 그나마 렉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비만큼은 제가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모바비도 편집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기본적인 기능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바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PC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안 하는 대신 뭐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도 준비를 제가 더 다양하게 많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편집 어플도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 여러 개를 사용하시다 보면 PC 못지않은 기능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바일 강의도 제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PC 강의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여유가 돼서 노트북을 더 좋은 걸 구매를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PC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